의당 전당원 투표율 예상보다 높다. 최종 20% 초반까지 오를 듯. 안철수 우린 다르다. 안보 행보로 유승민의 구해 여가 반대파 전당원 투표 문자 폭탄. 예산 내역 공개하라 반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및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여부가 걸린 전당원 투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다. 통합 반대파인 호남계의 조직적인 선거 거부 운동 등의 영향으로 예상 투표율이 10% 수준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27일 투표 전날 14%를 넘긴데요. 둘째 날은 17%까지 투표율이 육박했다. 2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체 투표 참여인은 25만 5786명 중 4만 3274명이 투표에 참여해 1 6 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남은 이틀 동안 아직 투표까지 진행되면 20% 초반의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통합 찬성파 측이 명분 싸움에서 다소 압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순조로운 투표 진행이 안 대표는 전날에 이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에 대한 고해를 이어갔다. 안 대표는 이날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를 찾아 국민의당은 다른 당처럼 말로만 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군인식대 비용인상과 군용인급 헬기 도입에 큰 힘을 이미 보탰다며 앞으로도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의당의 모습을 지켜봐 달다 고 강조했다. 안보를 중시하는 유 대표와 바른 정당을 향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낸 셈이다. 통합 반대파는 이날 문평을 통해 투표권유 메시지가 운자폭탄 수준으로 들어와 당원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여유례가 없는 이번 상황에 대해 당 선관위원회는 위탁업체 계약 내용과 예산 집행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당 전당원 투표는 29물결 30일 아직 투표까지 진행한 뒤 31일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정재호 기자 내 가스트 88회 행커킬보 컴